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, 혼 씨. 자, 혼 씨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거죠? 네. 어, 제 생각에는 그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이나 안전성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만약에 그 사이트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개인정보도 노출수 있고 만약에 사이버폭력 생기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침해 할수 있고 문제도 크게 될 거예요. 그렇죠. 지금 혼 씨가 너무 정확하게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. 그러면 혼씨 생각에는 한국의 인터넷이나 대만의 인터넷을 봤을 때 개인 정보가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은 회장 수입이 어때요? 어, 한국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홍콩 사람이라서. 아 어, 맞아 맞아. 맞아. 그네한번 대만 디카. 어네 알아요, 어, 알아요. 네 가입하고 싶었지만. <웃음> 그 가입할 때 대만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은 대학증명문서가 네.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입할 수 없어요. 음, 그래서 포기했어요. 그냥. <웃음> 특히 홍콩은 사실 많은 네.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. 홍은 씨가 지금까지 살아온 홍콩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인터넷 활용 방법이 이제 대만이나 한국에 비해서 어떠, 어떤 편이에요? 왜냐면 저도 이제 홍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 지금 홍콩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정말 많이 조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정부가 그 사이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필요한다면 인터넷 사이트가 무조건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아, 네. 그래서 지금 홍콩 사람들이 외국의 사이트도 더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이게 조금 전에 한국 뉴스에서 나왔던 문제인 가요 예전에 20년 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인터넷이 너무 발전했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먼저 쓰다 보니까 다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을 할수 있겠어 그면서 똑같이 외국 사이트로 간 거예요. 근데 지금 조금 이제, 이제 홍콩의 상황이나좀 한국이 다른 건 한국에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인터넷 회사가 정부가 요청했을 때 자료를 줄수 없어요. 왜냐면 인터넷 회사에서는 이 자료는 코은 씨 거고 김수환 거지 정부의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과 지금의 홍콩의 좀 차이가 된다는 거죠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정말 어, 홍콩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정말 말조심 <웃음> 많이 주의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이게 사실 모든 나라마다 자유의 그 띵이가 다르잖아요. 네, 참 다른 맞아요. 것 같아요. 요즘에 특히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어쩌면 그 전쟁이라는 짠정이라는 띵이도 모든 나라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특히나 네. 인터넷이나 정보라는 띵이도 매거고지아도 부이양하겠죠. 감사합니다, 헌 씨. 감사합니다. 홍 씨가 지금 홍콩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명찰하게 말씀해 주셨어요. 특히나 또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정보를 얼마만큼 노출을 안할수